잉여멘!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아주 시원한 해수욕장에 놀러 왔습니다 잉여멘! 자 얘들아 오늘 여기 평범한 곳이 아니야 어 저기 맨 끝에 보이지? 맨 끝으로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데 한번 가볼래? 오! 이렇게 도망가! 이렇게 쓰나리가 어! 어! <웃음> 와 진짜 무섭다 이거 이렇게 <웃음> 쓰나미가 오는데 저기 맨 끝으로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지 여빈아 어, 너 꼴찌야 어나 꼴찌네 상관없어 에 상관없을 거 아닐 텐데 내가 1등할 건데 내가 1등할 건데 내가 내가 등할 거야 누가 누르는 거 아니겠지? <웃음> 아. 어? 근데 애들이 없어 어디갔지? 어 뭐야? 저기 동굴에 숨어있네? <웃음> 어.... 야 요르르 요르르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일로 와냐 어! 오! 오! 가지마 가지마! 아! 가지마라 했잖아 제발 제발 제발 이러지마! 뭐야! 와! 와! 와! 와! 와! <웃음> 와! 와! 와! <웃음> <웃음> <웃음> 요르르 이거 아무래도 저 암벽 뒤로 가야 될것 같아 저거 뚫리던데? 아 진짜? 야, 김리야 비켜! 이번엔 내가 버튼 누르 차례야. 제발, 안벽 뒤로 가야만해. 죽그래 어, 이번... 오케이 이번에. 그레 아! 야, 야, <웃음> 야! 야, 얘들아, 내 화면 봐봐. 아유, 아유, 좀 위에 정상에 꽂혔는데. 버텼었다. 아, 이거 절대 못 가는 거 아니야, 진짜? A few moments later. 먼저 간다, 이 멍청이들아. 쟤 잡아야 돼. 쟤 잡아야 돼. 야, 댕댕이가 1등인 것 음, 댕댕이 할둥인 거 같은데? 그렇지? 댕댕이 할둥이야. 댕댕이 이야 절대 절대 못 가지. 먼저 간다, 이 파보들아. 댕댕이 잡아라. 댕댕이 잡아라. 야, 리아 이거 봐 봐. 리아. 와, 려 간다. 야, 이거 봐 봐, 이거. 안 눌러. 안 눌러. 안 눌러? 눌러? 이따 눌러볼까? 이거 로봇 소주고 샀거든. 어 아, 뭐 아무도 안 누르네. 뭐 편안합니다. 그래, 우리 평화 협정으로 가자. 근데 요르루가 요르루가 안 보인다. 수성간데? 뒤에 봐봐. 뒤에서 뭐 누르려고 하는데? 아 요르르야야 뒤에서 누른 것 같네. 야 빨리 동굴로 들어가야 돼. 오 어, 잠깐만. 아, 이거 안돼. 파도야 싸우자. 어, 왜 깼거? 왜 깼거? 잠깐만. 아싸! 버텼다! 버텼다, 나. 버텼다. 댕댕아. 응? 너 1등이다,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어. 오, 이 정도야. 게임이 너무 쉽네. 댕댕이 죽여야 돼. 누르려 그런다, 누르려 그런다. 죽이야, 포단감 어죽이쥬? 야구르쥬 응, 어쩔 팁이쥬? 오, 오, 오. 댕댕아! 내 손에 든게 어? 뭘까? 응응 들어가. 와. 아. <웃음> 아나 구경하다 나 죽었어. 아씨. A few minutes later. 로봇으로 또 사, 또 사. 버튼 또 사. <웃음> 아, 아파. 진짜 아파. 거의 다 왔죠 지금. <웃음> 어. 아 선물 하나 줄게. 너한테 어. 큰 선물 하나 보낼 거야. 큰 선물이 뭐야 난 그런 거 필요.. 어 잠깐만 이거는 못 피해 이건 너무 높아!! 뭐이에 왜~~ 왜 사람들이 날라다녀? 그니까 러 파도타기 제대로 하네 내가 로복스로 지른 큰 파도야 와.. 저 옆에 분이.. 피할 수가 없어 이게 랜덤이네 파도 높이가 1등으로 가는 거야? 미호야? 얘들아 지금 눌러 미호가 지금 무방비 상태야 누를 애가 없나봐 네. 어. 네. 어. 네. 안돼 거기 있으면 어, 야, 왜 이렇게 커? 왜이렇 커? 왜이렇 <웃음> 커? <웃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웃음> 아싸 일단 나도 나도 끝까지 가고 싶어 제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by you! Say 신 y you! Say by y o 뭐야? a y 저 y y o 와, Say by you! Say by you! Say by you! Say by you! Say by much much much later. 여보 어, 나 나왔다 왔어. 여나 어, 같이 가야지. 도망가는 게 어딨어. 아난 <웃음> 클리어했어. 왔깼다와 와, 끝까지 가면 50 포인트를 주네. 구독. 그 포인트로 뭘 사는 건가 봐. 어나 샀어. 드럼통 사서 드럼통. 쓰나미 한번 버틸 수 있음. 아난안 되네 아 피가 안 담다 이거 쓰면 김 리아가 좋은 아이템 샀으니까 피할 수 있을 거야 그치? 나 이거 로벅스야로벅스 충전 안 되나? 리아! 어, 리아! 어, 리아 보드 타고 오고 뭐, 있어! 뭐, 뭐 변화 아니구만! 파도 한번 타지지! 파도야 더변라야 누가 나라서 저기까지 갔는데? 와 아, 아이템! 주, 주. 아, 아이템 한번 해서 끝? 그, 아? 이래요. 어. 여기 무제한 사용 가능 삼지창 있는데. 어디 어디? 여기. 440? 아, 이거야? 너무, 너무 비싸다. 사 볼게. 이거 한번 사 볼게. 삼지창 무제한 사용 That's 가능. 샀습니다. 400 로벅스. 비싸, 비싸. 썼어, 샀어, 샀어, 샀어. 어. 이게 뭔데? 써 봐, 써 봐. 어? 써 봐. 어? 뭐야? <웃음> 뭔데? 뭐야, 쉴드 생겼다. 에 뭔데, 뭔데, 뭔데. 아 어, 그리고 뭔데, 뭔데, 뭔데. 어? 어? 우리 주위에 쉴드가 생겼어. 어, 뭐야, 빛나. 여매니, 뭐? 몸이 빛나. 어, 어 뭐야? 어? 죽었네? 죽었어. <웃음> 뭐야? 400 로벅스짜리 똥 있다. <웃음> 아, 쉴드 써주고 죽은 건가? 아, 써봐. 쓰나미 오게해봐. 왔어. 한 시간 썼거든? 아, 실드 없어졌는데. 오. 나는. 근데 왜 죽어? 어떻게 해되나 <웃음> 아, 실드 써주고 죽나보다. 아. 미와, 일로 와봐, 그러면은. 자. 어? 쓸게, 쓸게. 나 실드 힙데 아, 쉰... 아, 없어졌다. 이게 뭐야? 그냥나 죽기만 해, 얘들아. 누굴 공격하는 게 아닐까? 아. 죽어, 나. 아 싫어. 아.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누굴 공격하는 게 아닐까? <웃음> 아니야. 그냥 죽는 거였어. 사기당한 거라고. 아, 아, 아, 50대 50이래. 생존할 수 있고 아니면 죽을 수도 있대. 뭐야? 그러니까 무적이 되거나 아 죽거나. 둘중 하나라고 그렇네. 합니다. 4 0 0로벅 쓰면 그냥 한 80%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나 계속 죽이는데? 너무해. 뭐 50도 50이 아니네. 아, 아니. 리아가 사람 펜다 뭐? 어, 그... <웃음> 리아 여기 사람들 이, 패고 있어. 자꾸 날왜 때리는 거야? <웃음> 도와줘도와줘 <도와주자, 도와주자. 웃음> 야, 리아야 뭐해? 리아 자꾸 나 때리잖아! 응? 어쨌든 얘들아 나 먼저 갈게. 수고했어. 아제가못뭐 때리는 거지? 여미란 <웃음> 뒤에 봐봐 어? 오, 너 종보다 175포인트 꺼내? 얘들아, 앞에 봐봐! <웃음> 아, 제발 <웃음> 제발! <웃음> 제 <제발. 웃음> 얘들아, 앞에 봐봐 제발! 내보드는안 돼! <웃음> <웃음> 내보드 <보트> 깨졌어 <웃음> 아. 오, 댕댕이 거 같이 탈수 있나? 일로와, 어? 아닐걸? 오, 같이 탈수 있다. 아니네. 좋아요. 가봐, 얘들아 이제 쭉 가.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엔딩 맨드시겠습니다. 자, 재밌었고요. 쓰나미 네, 생존 서바이벌이었습니다. 재밌게 보답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 와, 댕댕너그포트 진짜 좋아 보인다. 완전 좋아. 이거 체력도 많아? 어, 너? 음, 음, 음. 오오오오오. 부셔줘. 안 부서져. <웃음> 이거 안 부서져. 이건 안 부서질 거야. <웃음> 는 갔습니다 자 그럼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연구원 패스 한번 써볼게요 치벨 로봇스짜리거든한번 써볼게요 오문 어? 열려 오 어? 따라 들어가 따라뭐 들어가죠? 아못 들어가네? 이게 뭐지? 어? 총도 주네? 위에서? 어? 우리를 쏠수 있는 건가? 아 여기서 밥 먹을 수 있고 아 여기서 내가 마음대로 해의를 조절할 수 있나 보다. 헤이. 어 여기 해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쓰나미 우와 신기하다. 여기 앞에 사람들이 있네요. 이게 뭐야? 아 아. <웃음> 아 위에서 보는 거 나한번 버튼 눌러봐 위에서 보게오 눌러봐. 누른다. 오, 이렇게 볼수 있어. 한 아, 번, 야, 누가 날라가 봐, 고개. 우르르 등장! 우르르! 우르 아, 쟤 완전 예민는데 이거? 어? 잠깐만, 야, 댕댕아, 기회야. 응? 어? 야, 날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 기회. 제발, 날아가. 날아갔다. <웃음> 재밌네, <웃음> 관전 모드가. <웃음> 자, 어쨌든, 진짜 끝. 뿅. 구독. 와요. 안녕.